여러분, 기호예요. 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제 찾아오는 여름 옷,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 옷들을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택배를 한번 까볼 건데, 오늘은 택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택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니 이게 저번 봄에 샀던건데 벌써 더워요 그래서 부랴부랴 여러 옷을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은 요거 요거부터 까볼게요 요거는 봤을 때 옷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짠음 제가 머리띠를 샀거든요 제가 구매한 거는 빨간색 머리띠 리본 머리띠랑 약간 레트로 느낌의 핑크색 머리띠를 샀어요 일단 요거부터 사실 요거는 막 일상에서 엄청 자주 할 그럴 수 있는 머리띠는 아닌데 약간 백설공주 느낌의 빨간색 리본 머리띠거든요 요거는 약간 룩북 찍을 때좀 아이템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사봤는데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요게 색깔이 되게 많았거든요? 까만색도 사고 싶었는데 아 까만색 살걸 그랬네 너무 귀엽다 이게 거기서 막 약간 무슨 제니 머리띠 그 블랙핑크 제니 머리띠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웃음> 하여튼 이렇게 머리띠가 있고요 또 하나 짜자잔 이건 이제 완전 레트로 느낌의 핑크색 체크 머리띠예요 뭔가 그 미드 프렌즈 같은데 나올 법한 <웃음> 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머리띠를 막 엄청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은근 하나쯤 있으면 스타일링하기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구매를 해봤어요 막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이거 한 6, 7천원 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다 자 다음 택배는 짜잔 이거는 이제 제 최애 쇼핑몰 블랙업에서 구매한 건데요 가방을 구매했어요 가방 짠와 너무 귀엽다 이거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요 보니까? 너무 귀엽다. 진짜 완전 미니백이거든요. 아마 핸드폰이랑 지갑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요새 가방에다가 그렇게 많이 물 들고 다니는 게 없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끈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은근 그 수납 공간이 그래도 꽤 많아. 귀엽다. 진짜 귀여운데 이거 이렇게 끈이 또 들어있어요. 끈은 사실 여기 이렇게 실밥이 막 엄청 마감이 잘돼있진 않은데 이런 거는. 뜯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막 비싼 가방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짜잔 요런 느낌으로 크로스백으로 매도될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보조주머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여기다가 카드지갑 같은 거 넣으면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자 다음 택배는 짜잔 요것도 블랙업에서 시킨 건데 사실 요게 택배가 뭐지? 얘가 하루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왔는데 와 원피스 원피스를 샀습니다 제가 또 워낙에 원피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전에 가방이랑 같이 매치하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잔 와 너무 핏이 귀엽다 팔이 약간 퍼프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배 부분에 약간 이렇게 각이 잡혀있어요 그 페니스 스커트 치마 같이 이렇게 각이 좀 잡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게 허리 뒷부분으로 묶을 수 있는 리본이 달려있어요 진짜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입어도 진짜 샤랄라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좀 구김이 좀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좀 걱정이네요 요런 재질들은 이제 아무래도 구김 가면 별로 안이쁘니까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딱 입어봤을 때 일단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어깨가 어느 정도 여기 커플라가지고 부해 보이는 거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 라인을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거랑 그리고 허리가 좀더 얇아 보이는. 뒤에 리본을 묶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일단 하얀색이라가지고 뭐 묻히지 않게 조심히 입긴 해야겠지만 <웃음> 너무 귀엽다 진짜 상큼한 느낌 <웃음> 여름에 어, 그런 청량한 느낌으로다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이거건 이제 에이블리의 효미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에이블리는 그렇게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배송비가 없다는 거랑 그리고 진짜 배송이 빨리 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들이 굉장히 저렴한 게 많아가지고 짠. 짜잔. 여기서는 뭔가 이 짱살한 옷들을 마신 거요 일단은 이 크롭 나시 나시 하나 주문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기본템인데 요렇게 앞에 프릴 달린게 필요해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다음 옷은 짜잔 요건 이제 따로 구매를 한거긴 한데 요거 같이 한번 세트를 입어볼까 짠 요거 되게 귀여운 프릴 가디건요 이에 이거 사실 작년에도 인터넷 쇼핑몰들 보면 되게 많이 보였던 프릴 가디건인데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이 초록색이랑 세트로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짜잔! 이렇게 치마도 같이 구매했어요. 를 요게 아마 M사이즈로 구매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허리가 작은 건 싫어가지고 답답할까 봐. 근데 왠지... 그러니까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두 개의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터입어봤습니다 <웃음> 짜잔!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린 스커트랑 그리고 요요 요 가디건. 그리고 여기 속에 있는 나시, 하얀 나시까지 이제 에이블리에서 효미르에서 같이 구매한 건데, 이 안에 나시는 굉장히 무난해요. 이거는뭐 어, 그때 가격도 그렇게 저 비싸지 않아가지고 나쁘지 않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까실까실하거나 거슬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잠궈주면은, 이렇게 귀여운 가디건. 요런, 요거는 딴 색깔도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웃음> 소신바론 <소신발언. 웃음> 여기 요 프릴이 생각보다 각 잡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 광대 있죠? <웃음> 광대 프릴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쁘기도 하고 프릴이 참요 모양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치마는 이제 제가 M사이즈로 했는데 근데 솔직히 길이는 괜찮은데 이게 허리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실려나 집게로 이렇게 집어놨어요 아 이거를 매번 밖에 나갈 때도 이렇게 집게로 찝고서 입고 나갈 수는 없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이즈를 지금 이거 교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색깔은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색깔 맞춰서 입는 것도 진짜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 완전 귀엽다 진짜 그리고 다음 거는 짜잔 크롭이고 니트 재질이에요 뭔가 그래서 그런지 목이 그렇게 잘 늘어날 것 같지 않아 이게 뭔가 소재가 <웃음> 좋다 그래야 돼나쁘다 그래야 돼, 돼. <웃음> 나쁜 건 분명히 아닌데 뭔가 애매한? 하고 여기 가운데에는 이제 뭔가 그 빈티지한 천사 이미지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짠! 요 티셔츠를 입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귀엽고 사실 막 재질이 엄청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고 까끌까하라고막 이렇게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데 근데 이제 얘가 아무래도 조금 탑이 길이가 짧다 보니까 약간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배가 좀 신경 쓰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뭔가 이 팔, 손의 길이가 어, 되게 예쁘게 라인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마랑 같이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이게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가지고 만족도가 되게 크네요 <웃음> 보니까 <웃음>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다음은 짜잔 음. 근데 대체적으로 옷이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네요 저는 사실 엄청 기대 안 했었는데 와 요거는 크롭 비스티 요거랑 얘랑 세트예요 이렇게 치마랑 세트인데 오, 생각보다 가격도 진짜 저렴했고 그리고 색깔도 되게 많아요 막 하늘색, 노란색, 까만색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제가 잘안 입는 핑크색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네요 보니까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사실 요 세트는 안에다가 이제 티셔츠를 받쳐서 입으려고 사긴 한건데 근데 이제 그냥 이옷 자체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얘만 입어봤는데 정말 뭔가 슬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예쁘게 입기 힘들지 않을까 <웃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여기 여기 치마가 고무줄이어가지고요 허리 라인 부각 되게 잘 되고 이런 군살 같은 거그 다음에 이제 치마도 h 라인에다 니트여가지고 굉장히 이 패티라인 같은 게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밖에 나가면 굉장히 신경 쓸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패턴은 너무 예쁘고 되게 귀엽네요 <웃음> 다음은 짜잔! 요번에 좀 크롭탑을 많이 구매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반팔 크롭탑이 많이 없어가지고 반팔 크롭탑을 샀는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프릴 느낌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 밑에도 그렇고 마감 처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요 프릴이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갈색이라가지고 되게 귀엽게 포인트 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니트 재질입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요 이제 크롭탑 상의를 한번 입어봤는데 일단 요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예쁘게 짧은 길인 것 같아요 너무 짧지도 않고 카라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뿅뿅뿅뿅 이런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글동글한 라인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요조숙녀 같은 느낌으로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요새 또 한창 유행하는 그 베스트 있죠 짧은 베스트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입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짜잔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필라에서 짜자잔 엄청나게 귀여운 플랫폼 운동화 샀어요 굽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한 2-3cm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다가 니삭스랑 이렇게 막 신으면은 <웃음> 너무, <웃음>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여기 까만색도 있었으면 그걸 샀을 것 같은데 이 남색이랑 화이트 이렇게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남색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짠! 짜잔! 이런 느낌으로. 짠!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귀여워. 저는 사실 옛날부터 이 필라 로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니삭스 룩이랑 같이 입으면 같이 신으면 되게 귀여울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역시나 정말 귀엽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굽이 두껍고, 뭐 신발 자체도 뭔가 이렇게 좀 둔탁한 느낌으로 생겨가지고, 발목이 살짝 두꺼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착화감 진짜 굉장히 편하고, 오래 걸어 다녀도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다음은, 짜잔! 요거는, 짠! 근데 왜 이렇게 길이가 다르지, 이거? 이상하다. <웃음> 아우, 냄새! 짠, 요거는 이제 이 포켓 지갑 같은 건데, 뭔가 미묘하게 삐뚤어져 있어요. <웃음> 진짜 싼 맛에 싸긴 한 건데, 음. 어쩔 수 없지. 하여튼, 요거는 뭐냐면 카드 지갑입니다. 아, 진짜 고무 향기가 장난 아니야. 근데 하여튼 이렇게 미묘하게 펄이 들어가있고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나 봤더니 여기다가 그 아이돌 포카 같은 거 넣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사실 지갑을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맨날 카드지갑만 들고 다녔었는데 요번에 귀여운 거를 한번 들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키링까지 이렇게 같이 걸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잔 제가 좋아하는 저 생일 파티할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폴라로이드 사진이랑 제가 원래 그 블루투스 이어폰에 달고 다니는 키링인데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카드 이렇게 넣고 다니면 너무 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약간 다꾸하는 것처럼 좀더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종이를 꾸며가지고 여기다 넣어놔도 진짜 예쁠것 같습니다 <웃음> 하여튼 이렇게 카, 카드 지갑까지 한번 꾸며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옷 언박싱을 마쳐봤습니다 사실은 신발이나 뭐 부가적인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격대가 다 너무 착해가지고 <웃음>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은근 퀄리티도 진짜 괜찮고 반품할 게 일단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제일 만족스러운점이고이번에 이제 또 다가오는 여름 룩북 또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